안녕하세요. 아츠앤컬 원장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거북목 스트레칭을 해보실 건데요. 동작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초반에 간단한 설명 해드릴 거고 이따가는 영상을 통해서 편안하게 따라 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 동작은 두 손을 깍지를 끼신 상태에서 머리 뒤를 대시고요. 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밀어주시고 머리로는 손을 지그시 뒤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상태에 머리가 가운데 있도록 뒷등에 또는 뒷머리에 벽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벽을 지그시 밀어내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 동작을 유지하시면서 호흡을 당연히 하시면서요. 20초 정도 반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동작은 고개를 턱을 살짝 집어넣으신 상태에서 고개를 돌이 도리, 도리 하셨을 때 돌이 하시면은 목선이 보이시죠? 돌이 이쪽도 목선이 있어요. 이 근육을 흉쇄유돌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북목이나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이흉쇄유돌근이 타이트해지면서 자세가 불균형을 만들게 되는 근육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흉쇄유돌근을 옆으로 돌이 한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약간 음, 근육을 살짝은 뜯어낸다는 라 느낌으로 지그시 마사지를 해주세요. 반대쪽도 도리하신 상태에서 마사지 이렇게 주물주물 마사지를 해주시고 자이 상태에서 당연히 뒷목 길게 척추 곧게 세우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코랑 턱을 같은 라인으로 밑으로 45도 밑으로 내린 상태 그리고 손으로 뒷머리를 지그시 내려주면서 목 뒤를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반대쪽은 반대로 돌이 45도 밑으로 지그시 and two. 반대쪽 오른쪽 돌이 하시고 이번엔 반대로 턱과 끝을 45도 위로 올리시는 동작인데 이때는 두 손을 가슴 앞 흉골에 합장을 하신 상태에서 지그시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시선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반대 같은 경우도 시선 위로 올려주시면서 스트레칭 그 다음 동작은 회원님들이 많이 아는 동작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손으로 머리를 너무 세게 밀지 않는 것. 그거 하나 꼭 생각을 해보실게요. 길게 세우신 상태에서 약간 좌우등 하시는데 이렇게 손으로 옆목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손으로 누른다라는 것보다는 이 길게 핀 팔을 밑으로 쭉 지하 4층까지 내린다. 누가 나를 밑에서 잡아당긴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반대쪽도 깍다 손으로 지그시 이손 놀지 마시고 밑으로 후 호흡과 함께 늘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상에 항상 마지막에 들어가는 동작인데요. 코끝 서클, 목 서클이라고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은 똑같이 흉골 앞에 손을 지그시 내려오는 상태에서 목을 서클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코끝으로 도너츠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크지 않은 원이고 작은 서클을 코끝으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반대도 이렇게. 그래서 목으로 너무 많은 서클이 어, 가지 않는 거꼭 생각을 하시고 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같이 따라해 보실게요. 자, 한숨 들이마시고 자, 으쓱 하는 거네번 할게요. 어깨 으쓱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한번더 으쓱 and 후 계속 이요 다시 쓱 and 후한번더 마지막 으쓱 and 후자 이제 머리 뒤두손 깍지 끼시고 프레스 동작 하실 거예요. 자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그대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10초간, 후, 계속,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내렸다가 이렇게 한번더 하실 거예요. 자, 두손 깍지, 머리 뒤 들이마시고 서로 밀어주세요.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더요. 하나, 둘, 셋, 넷, 키 계속 커지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팔 푸시고 손 잠깐 털어주시고 자그 다음은 아치 앵 여덟 번 천천히 하실 거예요. 손깍지 끼시고 목 뒤에 머리보다 아래를 잡아주세요. 이 상태로 아치 앤컬앤 아치 가슴 짱 위로 그대로 일직선 했다가 컬로 내려갈게요. 다시 일직선 앤 아치 사선 위에 봐주시고 일직선 앤 사선 아래 컬앤둘 다시 계속 다섯 아치 앤 일직선 앤컬 여섯 앤, 둘, 한 번씩만 더 일곱, 앤, 일직선 앤, 여덟, 앤, 일직선 아주 좋아요. 팔차렷 내려주세요. 자, 이제 고개를 도리도리 해보신 상태 자, 거기에서 흥세유 돌근 마사지 쭉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위에서 아래로 주물주물 마사지 해주세요. 계속 마사지 호흡하시면서 뒷목 계속 길게 유지하시고 좋고요. 반대쪽 고개 돌리셔서 반대쪽 흉쇄우돌근도 주물주물 편안하게 마사지 해주세요. 척추 전체, 뒷목, 정수리 길게 계속 유지하시고 호흡은 천천히 끊이지 않게 네 좋아요. 팔 내리시고 자 이제는 목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고개를 돌아, 돌려놓고 그 상태로 머리 뒤 손으로 잡아서 그대로 사선 아래로 자, 후 호흡 세번후한번더 호흡 후 좋아요 앤드 가운데 받다가 반대쪽 고개 돌려주시고 턱을 45도 아래로 내려주시면서 그 손으로 후 호흡 세번후 뒷목 길게 스트레치 후네 가운데 보시고 다시 한번더 똑같이 오른쪽 로테이션 오른손으로 뒷머리 잡고 후 호흡 세번 후, 후. 좋아요. 일어나시고 반대로, 로테이션, 뒷목 길게 턱 당겨서 후, 소흡세번 천천히. 흐, 네, 좋아요. 가운데. 두 번째, 다시 오른쪽 로테이션에서 이제는 산을 위로 45도 위로 올리실 거예요. 한, 한 손으로 또는 두 손으로 흉골 앞을 지그시 내려 주세요. 목 앞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가운데 돌아오시고 반대쪽 똑같아요. 돌리시고 흉골 앞 가슴 앵 코끝 45도 위로 지그시 쳐다봐 주세요. 계속 호흡, 후 다시 한번더 반대쪽 고개 돌리시고 흉골 내려주시고 가슴 내려서 코끝 지그시 사선 위로 봐주세요. 호흡, 흠, 후. 후. 가운데 보셨다가 반대쪽 고개 돌리시고 45도 위로 가슴 내려주시고 호흡 세번후후후 후. 후. 좋아요. 후 자, 그 다음 스트레칭 그대로 많이 알고 있는 사이드 스트레칭 고개 캬우뚱 해주시고 그쪽 손으로 지그시 내려주시면서 반대손 손끝은 밑으로 쭉 늘려주시는 거후 한쪽, 이쪽 한번더 and 후후 후. 깊게 천천히 후 흐, 좋아요. 제자리 반대쪽 갸우뚱에 쉬고 그쪽 손으로 지그시 내려주시면서 밑에 펴진 손 밑으로 쭉 늘려주세요. 흐, 가운데 받다가 다시 한번더 갸우뚱에서 지그시 옆 목선을 길게 꺾지 마시고 늘어나게 좋아요. 자, 손깍지 끼신 상태에서 뒤로, 뒤짐이에요안 잡히시면 은 그냥 손끝 잡으셔도 되고요. 수건 잡으셔도 돼요. 뒷목 길게 해서 도리도리. 하나, 천천히 반대, 둘, 셋, 넷, 좋아요.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앤, 여덟, 앤, 아홉, 앤, 열. 좋고요. 이게 가능하시면 조금 더두 손을 위로 올려주셔도 되고 손바닥끼리 만나게 해주시고 이 상태로 도리도리 할 거예요. 어깨 넓게 뒷목 길게 후엔 후엔 셋엔 넷엔 다섯엔 여섯엔 일곱엔 여덟엔 아홉엔 열 좋아요. 가운데 보시고 자 이제 손목 서클 그냥 편안하게 손목 서클 네번씩 반대로도 네번자손 어깨 하시고 손네번 뒤로 서클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3, 2, 4, d 거꾸로도 할게요. 네번 뒤에서 앞으로도 둘, 팔꿈치로 원을 그려주세요. 둘, 셋, 둘, 넷, 좋아요. 두손 가슴을 흉골에 두시고 코끝으로 우리 도넛을 그리는 거 아시죠? 부드럽게 서클, 네번 천천히. 쭉숨 쉬면서, 두번 더, 셋, 앤, 넷, 반대쪽도, 앤, 둘, 업. 코 끝으로 동그라미 그려주세요. 둘, 앤, 셋, 부드럽게, 앤, 넷, 앤, 좋아요. 가운데 보시고, 발차력, 한숨, 후, 잘하셨어요.